야이 새끼 오랜만에 본다 비켜라 이 미친놈아! 어? 비켜, 이 우리 애기들 오파 왔다! 우리 애기들 O P P A 왔다! 어? 우리 애기들 반갑네! 이 O P P A 집도 생겼거든! 이 O P P A 옛날 얼굴이야! 자 어때? 사실 내가 말이야 어? 그 군대 갔다 와가지고 어? 약간 어? 내가 다쳐가지고 눈이 좀 이렇게 작아졌는데 옛날엔 내가 저렇게 똘망똘망한 눈이었어. 어때 내가 막 어? 길가다 길거리 게스팅도 당하고 말이야. 어? 막, 어? 음? 죄송한데 정면 보지 말아주세요. <웃음> 이 OPPA 어때? 너무 멋있지? 톱무니 티샷. 이런 거 이렇게 소화하는 사람 나밖에 없지 않을까? 음? 가까이 오지 마요. <웃음> OPPA. 설마 그거 밑에 하얀 옷 반수야? 아이딱 들켜버렸네! 우리 단위짱! 그, OPPA가 반스를 입은 걸 봐버렸네! 이 OPPA를 책임져야겠어! 어? 양이로 <웃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게 운도 OPPA 느낌이라고? 진짜 OPPA 보여줘! 어? 진짜 OPPA 보여줘! 진짜 광기 보여줘! 진짜 OPPA 간다! 어? 진짜 OPPA 보여준다 자꾸 그러면? 어? 어? 당신은 나의 동반자 딴딴딴 영원한 나의 동반자 딴딴딴 <웃음> 여러분을 광기의 숲에서 내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제 여러분은 자유입니다. <웃음> 갑자기 집이 멀쩡해지금 <웃음> 드디어 가구가 보이네요. <웃음> 문이 열리네요. 가구가 들어오죠. 커튼도 닫을 수 있고, 막 그런 집이라고요. 짱 신기하죠. 응. 음. 뭐야, 돌려줘요. 내 앞에 다가와. 근데 그거 노래 가사를 잘 모르겠어. 어쩌고 하며 어쩌고. 어? 음. 사라예요 누구세요? 님 누구 요 뭐? 무늬는 사기 전에 비밀이라고? 너 도라이냐? 안사이 새끼야 안사 너무하기는 미 x 인가야님 제정신이세요? 님 사기 전에는 비공개라니 도라이세요? 나뭇가지에 거시기처럼 우와! 대박! 대박! 대박! 대박! 대박! 대박! 그럼 여기에다가 다시 묻으면 되잖아. 그지? 그럼 여기에다가 만배... 만배... 어떻게 넣어요? 어, 돈 묻으면 돈나무 자라잖아. 여러분, 이거 천배만 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더 묻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 세배에 3배, 세배로 늘어난다며더 묻을 수 있어. 그럼 이거 지갑에 넣은 다음에 지갑에서 한꺼번에 하면 되나? 아, 이건가? 여기 여러분 여기 여기 잘 봐주세요. 가격 세배 한 개가 있다고요? 이런 보유봐요 <목소리> <슈퍼>? 동물의 숲 돈나무. 아 최대 만델이래 어떡해. 시발. <목소리> 그래도 돈더 커지기 전에 알아서 차라리 다행이다 그죠? 에휴. 이나 집에 한번 가볼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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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식 이 슬리퍼 응, 응, 응. 리아나 아, 이 슬리퍼 아, 신고 싶었구나? 아, 발끝까지 아니. 확실하게 차려입다니 정말 꼼꼼한 녀석이라니까 아 리아나가 뭘좀 안해 이 메리야스랑 반스와우 이 어, 화이트 슬리퍼의 깔맞춤을 말이야 아나 진짜 안해 아, 안해 네, 아, 네. 얘가 뭘좀 안해 발끝만 차려입었다고 <웃음> 발끝까지거든요? 아 리아나가 뭘좀 안해 야 근데 너 침대 아침나 여기구나 뭘로농? <웃음> 찰칵스 <웃음> 리아나가 날 쳐다보는 거 찍었어 뭘 봐? 남의 집에 누워있는 사람 처음 봐? 응? 휴 오리엔탈 파티션? 왜? <웃음> <웃음> 어? 어 졸라 이상해 혹시 남의 집에다 가구 버리고 올수 있나요, 여러분? 혹시.. 혹시 그.. 남의 집에다 버리고.. <웃음> 버리고 오기 안 되나요? <웃음> 아, 안 돼요? 아, 아깝네. 이거 너무 인테리어 안 어울리는 거 아니야? 어? 인테리어 너무 안 어울리잖아. 근데 저거 위에 있는 거랑은 좀 어울리긴 하네요, 그죠? 음? 나중에 실참함 집사님 주자. 어, 괜찮다. <웃음> 어, 천재다. 이거, 이것도 세트로 같이 주자. 어, 집사섬에 버리고 아니 아니 선물로 주고 <웃음> 나중에 시참할 때 공지로 써놔야겠다 어. 양이 주는 인테리어 가구 선물을 분말하지 않고 받아야 함 냠냠 음, 이건 뭐야? <웃음> 야 니가 <네가> 유령 아니야? <웃음> 아니 이 새끼 뭐야? 덜덜덜, 유령이 진짜 이때 졸라 웃기네? 아니, 저기요, 님이 유령 아니세요? 어? 존나 어이없네? 어? 저기요, 님이 유령이시면서 지금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음? 도깨비인가 보다, 그죠? 응. 음, 이상하어 도깨비가 왜 귀신을 무서워하냐, 너 바보야? 뭐냐? 유령은 너무 무서워요. 존나 어이없어. <웃음> <웃음> 야! 영혼이? 야너 뭐야? 너볼드모해야너 영혼이 여러 개야? 뭐야? 어? 또 나한테 부탁하는 거냐? 아 진짜 에바네. 어? 그 영혼이 어디 있는데? 평생 그대로 살면 되지! 어? 해준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럼 내가 찾아줄게 어 <웃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어 사례 해 사례 충분히 하면 되지 어 음. 아니 근데 뭐요 방금 여기서 소전은 도대체 어디갔어 영혼 새끼들이 어니 영혼 아닌 거 아니야 어 여기 있다 섹나이수 내겠지 그러니까 영혼이 민트색이야 어 하려고 보니까 어어 어, 여기 여기 노단 야. 뭐냐 야, 뭐줄 건데? 안돌려줄안돌려 줄래? <웃음> 제발 부탁드린데. 나 아, 그러니까 뭐줄 거냐고. 어? 뭐 줄지 말해봐. 그럼 줄 수도 있잖아. 응? 어? 안 돌려줄래? 3, 세번이야 <웃음> 어, 근데 맞는 말이다. 제호원 같은 건 가져와서 쓸데도 없잖아요, 그래. <웃음> 하긴, 그건 그런데. 재미없어 에이. 에이, 못생겼다 너 빰빠바. 그래서 보상이 뭔데? 그치 그 비싸 보이는 거. 음. 이 새끼 사기꾼 새끼 아니야. 이. 에? 오야 이개피 같은 건. 어? 좋다 쓸데 없잖아. 개야 어? 아나 장난 똥 때리나 이미 새끼에요. 아, 나도 못나하 아, 나 아, 나도 캐릭터도 노답이라서 눈을 감 아, 버도죠오이 오이. 나 오이. 응?